여러분 급한 광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 30년지기 친구이자 선배인 박원숙님과 야매주부가 약선요리를 선보입니다 우미연의 야매주부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2만명 최고 50만뷰를 기록하면서 mbn방송에서 야매주부를 모던패밀리에 초대했습니다 오늘밤 11시 야매주부와 박원순님의 박원숙. 박원순 이 남자 어때요? 이남자. 이 남자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박원숙님의 모던 패밀리를 기대해 주세요. 방송 뒷얘기는 곧 재미있게 편집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